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시 현장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업 특히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의 경우에 본사 소속 상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본사 보수총액으로 산정을 하고 산재보험은 현장 보수총액으로 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산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달리 각각의 사업장 단위 다시 말해 현장 단위로 보험 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현장 보수총액으로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본사 소속 상용직 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본사로 고용보험 보수총액 산정시 현장 고용보험 비율만큼만 적용이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시 현장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